퍼피풀 거북펄, 닉네임 같은 게다 타이틀로 보시니까, 걸어놓고 행사를 하니까, 우리 신도인들이 소위가 뭔가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것 좀 설명하려고 적어 왔습니다. 토끼풀, 거북털 토끼가 뿌리 없죠? 거북이는 털이.. 없는가? 없는가? 없다? 없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네. 없는 것은 아무리 찾고 구하고 해도 헛수고 할수있다왜이데 뭐가 없는거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나무아에나가셔서 금강보자에 앉으시라 앉으시면서 내가 지리를 아, 깨우치지 않으면 은 이제 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겠다고 큰 냄새를 보이까아서 앉으셨는데요 오래 앉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깨우치신거예요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붓만 밝은 저어를 보시면서 우리식으로 우리 저는 확철되어 크게 깨우치시는건데 6년이라는 세월을 고행을 하셨습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먹는것 제대로 안되는것니다 공부가 힘들어요, 장신이. 그러니까 고행산항을 보려드리면 확장 날라가고 피골이 정말 상절해서 뼈가 다 드러나고, 칫줄이 다 드러나고 그런 모습의고행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문명을 하셨었는데 그냥, 깨우치는 것은 그냥 하룻밤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테레비 보면은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많아갖고 여기 틀어봐도 자연인, 저기 틀어봐도 자연인 근데 그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 이렇게 사연을 감안해 보면 대개가 응. 앞으로 왔고, 이제 현대의 우아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하시던 사업이랑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갖고는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져서, 회복되어서, 또 마음이 편안한거죠 아주 이제 그걸 즐기면서 사시는 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이그 은퇴하신 분들, 태지하신 분들, 노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일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원효 스님은 언제 때 부인하면은 그 통일신라 때에 그때 네, 선수님이신데 그원효큰 선수님께서 써놓은 책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발심 수행작이라고 우리가 <웃음> 출가해서 처음 배우는 과보 있어요. 거기에 오면은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연 속에 출가해서 도를 다끌려는 그런 생각들, 욕구들이 있는데, 왜그 길을 못 가고, 그렇게 살지를 모르고, 지금처럼 사는가. 얽힌 인연이 너무 많다 부드러워 내놓은 끈이 너무 많다 한국불교가 애정대를 거치면서 스님들이 많이 세속화으려고 출발 결혼한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혼한 스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처스님 혼자 사는 스님들이 뒤무 대처라는 말이 허리띠에다가 여자한 분씩 묶어 놓고 삽니다. 대처생각으로 <웃음> 그런 묶은 인연들이 많아갖고 그걸 떼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새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해놓은 말씀이, 살령 그렇다, 칠지라도, 자기 분수대로, 자기 분위기에 허락하는 대로 선행을 하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살면은 다그 속에 도가 있고 지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사의 질복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유토피아가 피아노 세계를 부어 기위해서 세속을 떠나서 거립갖고 출발을 해야 하니그 길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반영을 거리라는 겁니다. 저도 머리 깎고 출가했고 제왕 주지스님도 머리 깎고 출가했지만 출가와 재가와 관계없이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그게 항상 열려 다 그럼. 세관과출세관을 분리해서 출세관에서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 라는3세 찾을 수없는 것이 뭘 찾으려고 하는거 같냐 터키 불을찾찾으려는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3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누아있고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 불법 부처 법은 세간이 있는 것이다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 분리 세간과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토끼꼴을 구하는 거과 흡사하다. 흡여 이, 이 십자가 예로 십자, 처음 십자를 써놨는데 가틀렸잖아요. 흡여, 그 토가지다토끼를구과다그래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즐겨 쓰시면서 보응 아, 이런 것을 많이 써서 도망을 줍니다. 또 그것을 당신 삶 속에 구현한 것이 바로 지구촌 공생회를 통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갖고 불교 안에서 법회할 때는 우리가 참불과 안물로 보현행원 하는데 길거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통 참불과 삼기 찬풀과 있는데, 행원, 그리고 참불과 반야신경 있는데 불교해방 그리고 금산사 반기 응법회던 참불과 보현행원 보현행원의 삶을 살자 그 감겨오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교여관도 이름이 보연사사입니다보연보사의 행원을 실천하는 세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가 조금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잘안 돼. 잘안 네? 될까? 아상등 부처님의 진리를 보려면 공 무상 무아. 아가 없다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색접시공, 봄접시색이라고, 봄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뒤에 보면은, 무수상행지, 무안일기설시는 무색성행지, 조건, 무안일기, 다. 우리의 인식과, 인식어는 그런 작용과, 그런 것들이 다 공허다. 무하라는 말은, 나가 없답니다. 뭘 갖고 나라고 할수 있는가. 나가 없으니까, 좀,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로, 욕을 해도, 그냥, 여기 여름에 우는 매미 소리처럼, 선풍기 바람 소리처럼. 귓가에 흘려 홀려, 흘러서 손을 부릅니요 우리는 이제 아상이 자존심이냐 차있어왔고 만큼만 싫은소리 나쁜소리 오면 자격적으로 대답다성질는대로 내고요 몇살 그런 무아 경제에 있을지 모고 은연 부상의경계에 들지 못하면, 전 질문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세계에, 견성했다고 는그 세계에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만질 수도, 그런다고 선생님들께 다 말씀하시죠. 그냥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이 강도할 때, 는또 혹시라도 또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고는 그냥 눈빛만 가르쳐도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세간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건데, 불법과 세간법, 출세간법이 둘이 아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 다음에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아상을 확 깨주십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일 수는 있어요. 무심은 좀 쉬워요. 무심. 무심하다. 사람이 참 무심하다. 무심하다는 말은, 희노애락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그런 것다 그런데, 앉아서 참선을하고또 관세연 보살님, 연구 아니면 다람이, 신내장도 대단하니, 무념이 되기는 쉽지 가 않아요. 무념 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양신경도 몇분 하면서 어떻게 다루는 생각이 나색적시공이라고 색이 다 봉헌, 봉헌 것이다 수상양식도다 봉헌 것이다 그러면서 그말은막 입으로는 물었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색깔이 돌아간다 그게 어려워니다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고 명상을수 있고 참선할 수 있으면 그거는 거의 가까운 분입니다 금방 볼수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만 더 보고 나면 은 세상이 달리 보여서 다 아름답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념무상은 꼭그 하루종일 그 365일 그렇게 살수 있으면 그분은 부처님이시지만 우리 이제 세간에 사는 분들은 이제 일이 많으니까 단 한순간 1분만 5분만이라도 구경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과 수행이 된다면 도도잉, 도잉이 되는거예요 네? 그거는 머리 깎는다고 잘되고 머리 안깎는다고 안되었어요 어때요? 머리 안깎는건 안됐다요? 도꺼은다 그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에주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의 경기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법당 안에만 있는 머리 깎은 스님들 가사, 가사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살아있는 것인데 그거를 예, 내 것으로 만들지 모르고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념이 유념, 되는 순간이 없어서요 무념무상. 따라서 해보세요. 무념무상. 무념무상. 무념무상. 무념무상. 그러니까, 안세보살인 기도를 하시고, 기모포 참선을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면서도, 뭔생각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으로, 빠져들어말는 그래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깨달음 그런 것을 조금 조금 엿볼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산속에 안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시장에서 대추팔고 감자팔고 참사온다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그 흐름이 딱 끊어진 그 순간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시면 바로 여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경기, 견성의 경기, 보의 경기로 들어가서. 인생이 아름답고, 삶이 행복한구나 하는 그런 신앙이, 시위동 삶이 될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불, 거북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데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법당 왔을때만 간절히 부어 살법당 왔을때만 심멸장도 되다가니 법당 왔을때만 입먹고 일어서서 나방선다 부어 버리고 그렇게 해갖고는 손길을 부어 놓는 것 똑같이 법당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일관되게 일반되게 항상 그 우리가 알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은 나와고 항상 같이 있는 거요 그것을 예수님들이 불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참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설명하자니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은 항상 24시간, 360일,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대. 내가 못 느끼고 있는거예요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명사고.